안녕하 데이스가입니다 오늘의 게임 헬스 트레인즈 X 트원 바로 스 트레인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 트레인즈 엑스 Hello. If anyone can hear this, my name is Jonathan Daryl, r and I, I need help. These things—they've—they've they've taken over the island. A anyone, please. I have supplies, but. This is an automated message from Ark Corporation. There has been a safety breach. Mandatory curfew is in effect. 안보여! 안보여 안보여 안보여 m g o i 아, 오케이 오케이 Okay, okay, okay. 해야 돼 이쪽인가? 아니네? 음. 오케이 어! 콜라바! <웃음> 이걸로 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이게 아닌가? 어떻게 해야 돼? 자뭘 뭘 해야, 아, 이게 안 지키는 키구나. 아 여기 뭘 넣어야 되나? 야, 일로 와봐. 이거, 이거를. 이게 아닌가? 아, 아아 아, 아, 아, 여기 사다리가 있구나. 아, 이런. 이대로... 야, 아, 야, 나와봐, 나와봐. 어허, 어허, 어허 감히 나이 복락해. 나, 와 나, 와 나, 와이것들로 나와! 꽂거 이거, 이 박혔노 오케이 야호! 오케이오케이 순조로워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예 이거, 이거, 이대쉬대 이거, 이리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음. <웃음> 연출화스 이 간지. 버려진 등대. 아,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마을이 여기 마을 시장이 이 마을이 이거 폐쇄했네 여기를. 어떠한 이유 때문에 폐쇄를 했다고 했을 거야, 아마. 자, 고서 이쪽이 아니다. 잠시야 장기시. 점프, 점프, 아 점프, 아 점프. 오케이. 우야호. 얍! 오케이. 더 멀리 날아가라. 아니 그냥 이렇게 해 헤어, 해체할 건저옮긴 이유가 뭐지? 와 이렇게 문방으로 옮기 수어 있구나. 이인가 아니 같구만. 어이, 칼감아 뭐야? 게 h are you okay down there? 아니, 안 괜찮아. Come on up. I run into a uh... A bit of trouble so uh excuse the mess that was your boat wasn't it i didn't expect a survivor let's get inside okay that's some uh, interesting parking by the way i'm john john daryl okay I'm sorry you had to crash here, of all places. The island is... overrun. I've been working on fixing a radio, and I had it, but... that's when this happened. I was attacked after I managed to get a message out, but... a company called ARK are blocking all communications with a damn curfew message. Look, take my gun. I don't need it anymore. You'll need to make your own way, though. Go out of the back door. Okay. It'll take you to a river. Follow the river to the nature reserve. And then you can follow the rails into Wentworth. I'm sure that's where it's coming from. Look, before you go, I came here with my wife and daughter on holiday three months ago. Around the time this began. We got separated, but please, if you find them, keep them safe. Do what I couldn't. Okay. Good l 어, 뭐야. 오이오호 오케이 오케이. a y Tema c h a m b 가자. n 가자. d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타임! 타임! 뭐야? 뭐야? 뭐야? 뭐 Okay, 블록이 나이스. <웃음> 오, 됐다. 니 뭐야 뭐야. 신인가 아, 여+ 여기, 여기가 공원이구나. 호숫가네, 호숫가 아, 맞네. 어, 이쪽이다. 어, 먹지 마세요. 오이제 식자 콜라 좋아하는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우리도 보지 마. <웃음> 오이 뭐야? 조금 내가 쓰러지는데 엘리엔지. 에이 창문 장식이네, 안 깨지나? 뭐노뭐노뭐노뭐노뭐노뭐노뭐노 어머나? 좀고만아 설마 좀비랑 싸우라고? 에바야 애인도 안 좋은데가 좀비랑 싸우다니 어쩔 수 없구만 어이 개무섭네 야호 안되네 창문이 깨, 깨질 줄 알았더만 오호 라이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어? 버튼 누를 수 있는 거 아니야? 안되네? 나와 오와나 나와 나와 나와 나는나 나와 이다야 나와 나 오스 방이라서안 돼. 이렇게 안만이야 아이. 오 코로나 다사라 안 되는데 저으로 가면 안 되겠다. 앞서 또 좀비 나오고 그런 건 아니겠지? 싫은데. 홍매더 얼마 없는데. 좋아서. 야야야. 그냥 짜져 있어. 누군가 우리 지켜본 게 아닐까? 저기, 위즈, 위비왜왜저래데이 개, 플링과. At At At 거야. 아, t 야, t At At At At At a 이 a 야야 야. At 뭐 하냐 t At At At At At At At At At At At At At a 가만히 가만히 가만 가만히 있어 가만 야야야 야.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아헤이 이런 총알 깎기 어야 쨔껴 쨔 총알 없어 쬐. 요. 쟤는 게 답이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에이. 아유. 왜 불안한데? 어, 블록이 나이스. 오케이. 가보자. 오오오오. 날 뻔했네. 어이 무서워라. 야, 총알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웃음> 아이템이라 아이템을 주시오. 어 뭐야 없잖아? 페이크 준비 없어, 제발 준비 사어 준비 없어. 게이, 우리도 보지 마. 오이, 전 고의로 한게 아니야. <웃음> 아이템 없노, 아이템 내놔, 아이템 나. 에 아이템 없어. 어떻게 싸우라고? 좀비 나오면. 아 제발 죽어있어라 죽어있어라 오케이 제한 거아니요어야 <웃음> 뭐야 너뭐 손만 대면 다 부시냐 아유 <웃음> 제발 제발 제발 좀비 없더라 던지지 마 던지지 마 야, 그 앞에 있으면은 에바잖아. 어... 겨켜겨켜겨켜리 <웃음>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야빨야 빨리, 빨리, 빨리, 빨 너 거기서 뭐하니? 이게 바본가? 아 여기가 在이 야야 야你미끄러什미끄러 미끄러. 什么啊你们在干什么啊이们在干什么 재미있어 전 t r a n s c h i ç o 제작자 푸나를 좋아하는 게 맞아. 미쳤습니까 여기서 뛰라고요? 에바요! 안 가요! 어, 뭐야? 어, 오케이! 에이, 역시 뛰는 게 아니었어. 이러레라란 짠! yet? Hello? I'm talking to you. Yes, you. Gah, there we go. You feel alright? l You sure? We wouldn't want you to get hurt again now, would we? So the question on my mind is, why is a fisherman all the way down here? Oh, and don't worry. I took away your hardware. Far be it for me to question where you got it. You're quite the adventurer, aren't you? We've been tracking your movements ever since you entered the facility. Too bad you wasted your time. Speaking of time, my shift ended half an hour ago. So make yourself comfortable. You'll be dead by tomorrow anyway. Okay. Okay. Okay. Okay. It's me. 자, 저는 이제 니다아이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 이 준비가 풀라버렸네. 야, 총도 없이 좀비다싸울버렸어 아, 뭐야, 어느 쪽으로 와도 길 똑같잖아. 에이, 와, 아, 아, 아, 아, 진짜 깜짝아, 오 어, 간다. 나와, 나와, 나와, 이겼어라. 나오시오, 나와. 나와! 오케이, 배터리. 낙틴, 낙틴 조심. 야호! 점프! 나와! 으아, 들힘하는구만 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야 오케이 사다리 뭐나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야오야이야뭐리 가이스. 오케이. 일라 참게. 안돼. 어, 그러지 마. 안돼. 안돼 안돼. 야야야야,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아! 이제 올라가면 죽여 버릴 거야. 어, 이쪽이다. 문이 열리 있었어. 아니고. 오케이. 이런 사랍장못못 못 여네. 와! 꺼낼 수가 있구나. 어 이쪽이다. 오케이. 아, 아이뭐야속았어 오이야, 이야, 안보여요어 이거다. 어서! 오케이 아 뭐야! 네 이놈 나오지 못할까? 아왜 좀비가 있냐 야 일어나! 앉아 있는거다 알아! 오이! 이거 나랑 게. 진짜 좋은 건가? 아니, 안 보여. 너무 조용한데. 야, 그나 그렇지. 그랬지 알았어. 길이구나저 사우를. So, okay. Yep, Yahoo. 이 k a y He killed o 아이템데나 구석진 있는거랑 안... 어. 그대로 짜드시고요 <웃음> 짜져있으세요 짜드 야 진짜 이거 제작자 콜라 좋아하는게 많 이거. 오케이 나이에이이 어허! 배터리! 오케 예. 어, 누가 열어놨다. 아, 이런 걸로 안 되네. 집을 수 없구나. 아니고. 아니고. 오케이. 예. 이쪽이다! 아니네. 어 그대로 짜져 있어! 그대로 짜져! 짜져 있어! 아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 이어 하지 마이 절반밖에 없다. 아이 다음에 어떻게 했어? 열려나 참깨 어어어 어어어 어, 어, 열려 안 되네? 오호! 그냥! 그냥! 따로 있어! 오, 오, 오, 오, 큰일 날 뻔! 야 일어나!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엄청 약한 줄 알았더만 위로 엄청 강하구나. 야, 잠깐 나피 없는데 아, 아까 여기에서 좀비라면 저거, 저구나 야오, 아, 뭐야? 야, 이럴 걸 그냥 위로 올라오지. 아, 이봐야 나피 없는데? 에라 모르겠다. 오케이. 남자, 뒤통수로 노린다. 뭐죠? 나와. 이쪽이 길이다. 어허, 나이스. 아. 롤러기 다이스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안보여 어허 여기 또어디까 저희들이 좀 길이 아니야 이쪽이야 쳐! 어휴, 떨어질 뻔했네. 아... 점프! 점프! 어 큰일 날 뻔했네. 아이! 죄송합니다. 잠시물좀마십습니다 오, 오케이오브야야야야야 н 오. 야, 야, 야, 야, 야. 오. 나 v s 오 o p wondering if t h e 나와. s n God. Okay. What oh, Kim g n y o Hey. Hey. <laughs> <thanks laughs> you. Oh, thank God. I thought everybody left. Hey, a n can you g e t me out of here? There should be a key card somewhere, I think. There might be one in the security office over there. Okay. Oh. Ah, come, come, come. Come. Excellent. And now open the door, quick. I'm there, Dill. Oh, well, it's okay. You're good. I'm here. Thank you. You have no idea how long I've been in there. And My name is George Richmond. <laughs> Wait. How did you get in here? No, it doesn't matter. Uh, we've got very little time. Follow me. We've okay. got to get to the communications room and radio out. Okay, Come on, let's go, let's go. You do want to get out of here, right? Let's see if I still remember this. Ah, good. Oh, the range, perfect. We'll need something more powerful than that hammer of yours. You can practice if you want. Let me w o r the door. That's the true guy. i v a it u t of Fascinating. You finished? Great. Right. Let's move on. <coughs> It's funny, isn't it? They could have easily used a card reader here, but no. <laughs> You've got the weapon. After <laughs> you. t 기 i c e 아주 아, 다요빨 되게 되게 아, 게 되게 되게 느리네. 야, 봐봐. 되게 제일 되 제일 게 콜라 좋아하는 거맞되아 되게 되게 되게 되 o t Great. Let's see how we can solve this. Okay. Oh, I didn't press the b u t o n but I didn't press the button. I d i d t i Good thinking. But it's e a t Hey, I... What a you n a Hang on. Uh, let me check something. Ah, yeah, yeah, yeah. Damn it! The generator is close to overheating. We need it to be stable to use the communications equipment. Ah! Someone left themselves logged in upstairs. I can't do anything until their workstation is logged out. Uh, can you go on up there and see if you can unlock it? Okay. You'll have to go up two floors. I'll meet you in the communications room. It's on the same floor. 야, 여기서 도대체 뭘한 거야? 어, 현명이. 아이, 볼수 있는 줄. 아또 설마 엘리베이터 떨어진 거 아니겠지? 그러면 그래, 진짜 에바다. 자 올라가시다. 감히 의자를 쳐 던질라고? 어 아무것도 없고. 뭐야 부셔 오케이 오아야야야야야야야야 아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몰라 어 오케이 아이템들 다내거야 오케이 어. 아, 내 애안 동물의 이름? 알렉스. 오케이. 오케이. Hey, uh, can you 아, hear me? The power went out on your floor. I don't know if you can hear this, but the generator is stable now. I'll wait for you in the communications room. Just keep going. You'll find it. 어, 이쪽이다. 와, 피는 거 잡았다. 이게 어, 뭐지? 어, 여기 오죠. 헤 There you are. Follow me. It should all work now. I'm going to go to the hospital. All right. I hope someone hears this. <clears throat> this is Professor George Richmond of the Arc West Testing and Research Facility. We are dealing with a localized outbreak and require immediate medical and military assistance. This assist is an automated message from a r k Corporation. Oh, that's weird. There has been a safety breach. Oh. Mandatory curfew is in effect. Buffer? Please remain I'll inside. I'll clear it just to be sure. There's nothing there. The message isn't coming from here. I wonder where on earth it's coming from. Unless, no. Well, but that was decommissioned. There's a very old satellite station on the other side of the island, but it hasn't been used since the 70s. It must be. Only that transmitter's powerful enough to jam the signal. We've got to get there. Maybe through town. I think we can- We've got you two, c o r n e r Open up. Quick, the ventilation shaft, go, now. Get to the satellite. Okay, no! no wait, I can explain, you see? You shut up! Oh, I w e n t you to find that other g y I a o t t k i s a g t h i n s d t s o o thing. 오어어어어어어어어어라어어어어어나어어어어어어어어어 네. 어, 여긴가? 아, 뭐야, 여기 아니잖아. 길이 없어. 여기다. 자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